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알송달송 팔로스 상점이라는 것이며 팔로스의 결정을 소비하여 여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점이에요. 팔로스의 결정은 이벤트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금상자를 열었을 때 낮은 확률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기루섬에서 소환수와 날트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사용처였어요. 하지만 소환수와 날트를 어느 정도 구비해둔 유저라면 팔루스의 결정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할 만한 컨텐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소지품 창에 쌓아두고 있다가 가끔 열리는 룰렛 이벤트에서 빠찡콜을 하는 용도로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패치를 통해서 팔루스 상점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어 팔루스의 결정으로 기존에 제작을 할수 있었던 소환수와 날트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어요. 팔로스의 상점을 여는 방법은 인게임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열수 있으며 6개의 랜덤한 품목들이 나와있어요. 구매 가능한 품목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기루 섬에서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 말고도 노동력 충전제, 확장 주문서, 건축물 통합 관리 증지, 천사의 날개, 비약등 소비형 아이템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가고일의 수호 날개, 검은갈기, 카론 등 제작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아이템들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상점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낮은 확률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이며 소비형 아이템의 경우는 가격이 두개의팔로스 결정으로 고정되는 대신 낮은 확률로 세개 묶음씩 나올 때가 있어요. 또한 팔로스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으며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품목이 초기화되고 하루에 한 번은 소비하는 재화 없이 인위적인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무료 초기화를 하고부터는 백크안도로 유료 초기화를 할수 있으며 시도할 때마다 두 개의 팔로스 결정을 소비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솔직히 유료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낮은 가격으로 무조건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일 무료 초기화까지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나타난 품목이 낮은 가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키에키의 가격별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아이템의 가격을 설명하려면 의미 없이 영상의 길이가 너무나도 길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지만 세계 묶음으로 노동력 충전제, 천사의 날개 비약, 확장 주문서가 나온다면 꼭 사두시는 게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